끝났다. 이번화다 완성했습니다. 이거 수정해서 와. 아니 왜요? 이거 봐봐. 이게 너무 선정적이잖아. 암튼 수정해 빨리. A few moments later. 수정 다 했습니다. 지건건건건야이 새끼야 이 보여 이 보여 이렇게 이렇게 선정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애들이 뭐 책임질 거야 어 아니 근데 이거 청벌 편투인데 애들이 이걸 어떻게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 이발 어디서 고용주 말돌아다니고 있어 아 닥치고 수정기와 a few moments later <웃음> 최종 원고 완료돼 <웃음> 야 이 봐봐.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! 이거 봐봐. 이거 뭐라고? 아니, 이게 왜? 역캐가 살을 드러내고 있어. 너무 선정적이잖아. 빨리 수정해! A few 오케이 완벽해 완벽하다고자 그럼, 너 이제 다시 s e 가서 h e s i 그려 a t i o m m